지금 막 도착했는 데 비가 엄청 많이 와있 어요? 쳤나봐봐야비 와서 이렇게 건너 는중가 비가 진짜 많이 온다 음음 맛있다 오빠 졸먹이 어, 미쳤다 음? 맛있다 해운대 도착 와 진짜 비가 너무 많이 온다 저는 이거는 자라에서 구매를 한 바지예요 그리고 이거는 한번 리뷰를 했던 사이더 탑이고요 여기 안에는 하얀색 그냥 기본 탑 그래서 이렇게 매치를 해봤습니다 저는 여행 다닐 때마다 이렇게 따로 바디용품이랑 기초 케어 다 이렇게 가지고 다니거든요 바로 이거는 진정을 위해서 좀 패드를 좀 챙겨 와봤어요 <웃음> <웃음> 캡슐, 저희 이제 한시에 가기로 했어요. 스카이 캡슐 타러 가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거 리가 지금 난리나. 이제 캡슐 열차 타고 왔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너무 좀 아쉽긴 아쉬워요. 바다도 너무 예쁘게 보이는데. 진짜 원래 이 캡슐열차를 너무 타고 싶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온다. 비가 너무 가이워 너무 예쁘다, 진짜. 미쳤다. 예쁘다. 너무 좋다. 비만 안 왔으면 진짜 예뻤겠다. 진짜 좋다. 이제 먹었던 밀면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응. 감자국인가 봐. 응. 맛있다. 광안리 응. 왔어요. 너무 예쁘다 한번 살짝 먹어볼까? 음. 음. 음. 음. 어디서 여기 우리 잘했네. 진짜 맛있다 음. 완조 음. 잘... 음, 오늘 일어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산을 좀 돌아다니다가 저녁을 먹고 지금 들어왔고 씻고 좀 쉬다가 이제 자기 전인데 자기 전에 피부를 마지막으로 관리를 좀 해주고 자려고 해요. 자기 전에 사용할 제품이 바로 소네추럴의 객터스 선인장 앰플 패드예요. 이거를 처음에 사용할 때 깜짝 놀랐어요. 진짜 패드 자체부터 너무 달라가지고 이거 한장 쓰기도 너무 아깝다 할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서 오늘도 제가 갖고 와봤거든요? 제가 부산 오기 전에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는 꼭 챙겨가지고 왔거든요 분명히 햇빛도 많이 받을 거고 물놀이도 할 거니까 자기 전에도 팩을 할 텐데 팩은 살짝 이 조금 무겁기도 하고 이걸로 가지고 와봤어요 근데 이게 그냥 패드가 아니에요 뚜껑 타입으로 돼 있어서 사용하기 되게 좋고 여기 안에도 집게가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한장한 한 장씩 꺼내서 쓸수 있는데 이거 그냥 보면은 패드 같잖아요 근데 이 패드가 보면 되게 젤리처럼 돼 있어요. 젤리 같은 제형의 패드여가지고 엄청 얇은데 이게 또 이렇게 약간 탄성이 있어. 얇은데 수분이 꽉찬 패드예요. 이게 기본 성분이 선인장이거든요? 이 패드 안에 수분을 꽉 머금고 있어서 얼굴 전체를 이렇게 한번 쓱 사용해도 이 앰플이 그대로 더 남아있어요. 이 패드 자체의 성분이 기본적으로 부활초 선인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부활초 선인장이 극한 환경에서도 수분을 꽉 머금고 있고 심지어 이 적은 양의 물에도 되살아나는 게 바로 부활초 선인장이라고 해요. 이게 원단 자체가 되게 특이한 게 얼굴에 한번쫙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분감이 되게 많이 머금고 있다고 했잖아요. 아직도. 부활초 선인장 앰플을 원단 대비 60% 까지 흡수해서 패드가 쉽게 마르지 않고 되게 오랫동안 촉촉하게 유지 된다고 해요 한 장을 얼굴에 사용하고도 촉촉함이 있다 보니까 저는 목에도 그냥 한번 쓱 사용하고 이렇게 목에도 사실 붙여 놓거든요 그런데도 되게 오랫동안 유지가 돼서 저는 이거를 거의 팩 처럼 사용을 해요 이게 성분 자체가 저분자 히알루론산이랑 점착 히알루론산이 로 되어 있어서 피부 안팎으로 수분을 공급해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락토바실러스, 비피다, 락토코쿠스 등 다섯 가지의 프로바이오틱스 콤플렉스 성분이 있어서 피부 밸런스를 유지해주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이게 또 pH 6.2의 미산성 성분이랑 또 알러젠 성분을 또 배제했다고 해서 또 민감하신 분들도 피부를 좀더 편안하게 케어를 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저처럼 되게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 있잖아요. 되게 속당김 되게 심하신 분들, 그러니까 수부지. 수부지이신 분들이 되게 사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패드 자체가 지금 제가 목에다가 붙인지도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붙어있어요. 이게 패드 자체가 그 부활초 선인장을 정말 얇게 썰어가지고 만든 패드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이렇게 만지면 오돌토돌 오돌토돌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선인장을 약간 갈아서 얹은 듯한 느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패드를 팩처럼 올려놔요. 근데 이게 냉장고에 넣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쿨링감이 있어가지고 열 많으신 분들이 사용하기 되게 좋고 이게 그리고 심지어 홍조 있으신 분들 사용하면 되게 좋고 특히나 좀 약간 쿨링감을 좀 많이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냉장고에 넣고 완전 사용하잖아요? 쿨링감이 진짜 완전 배가 되거든요? 이렇게 이마까지 올려가지고 어? 차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 엄마가 이거를 한번 사용해보시더니 약간 많이 탐내시더라고요 <웃음> 자기 달라면서 <웃음> 그래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급하게 수분 충전이 필요하다 아니면 팩 올리면 앰플이 쭉쭉 흘러서 너무 그게 싫으신 분들 있죠? 이게 쭉쭉 흐르고 이런 게 없어가지고 저는 좋은 게팩 대신에 사용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분에서 15분정도 있습니다 근데 제왜 뭐냐 제가 한 15분 지났거든요? 야. 아, 수분과 완전 폭발 대박 보이죠? 나머지를 이렇게 흡수를 시키는데 저는 이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목에다가 한번더 붙여요 그거는 좀 떼어냈고 나머지 하나로 한번더 얼굴도 이렇게 한번더 쓸어내주고 흡수시켜줘요 이렇게 하고 나면 진짜 막 피부 갑자기 막 진정 필요하고 수분감 완전 필요할 때 있잖아요. 푸석한 날, 얼굴. 이거 한번0분1 5분 해주면 확실히 그 부활초 선인장처럼 팍 살아나서 이게 너무 좋아. 진짜. <목소리> 피부의 수분감을 부활시켰어요. 제가 오늘 마지막 부산 마지막 밤이에요. 내일은 체크아웃하고 제 첫날 비와가 지고 제대로 못 봤던 그 영도 쪽을 한번 더 돌려고 생각 중이에요. 아, 오늘 이제 자고 일어나 가지고 수영 즐기러 나왔는데 지금 아무도 안 나오셔 가지고 저 혼자 타고 있어요. 마지막 날이라서 체크아웃하고 이제 첫날 갔을 때 비가 와가지고 못 갔던 데가 좀 가보려고 해요 갈게요 너무 <목소리가> 드디어 왔어요 너무 좋다 그리고 김밥이라서 김밥에 성게알 올려서 먹을 거예요 와! 뭐야? 참새 왔어? 참새 과자 먹으러 왔어. 참새 지금 쿠키 주워 먹고 있어. 큰거 물고 간다. 찹찹거리는니 여울 문화마을 왔는데 옆에 계신 분이 너무 힘들어하셔가지고 가야 할것 같아요 부산 여행은 이제 여기서 에 마지막을 찍어야 할것 같아 여기 밑에 되게 가고 싶어했는데 먼것 같아서 여기에서 이제 부산 여행은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서울로 가야 될것 같아요 이제 부산아 안녕 또 올게